대해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어, 대부분 직방시공은 3월에 또는 4미탈에 배딩을 하고 시멘트풀 그 노린물 이라고 하죠 노린물로 막걸리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닥에 뿌려 그 시공을 합니다 영상에서는 사모래로 작업을 했고 건축주가 준비해주는대로 상황에 맞게끔 시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원주택 시공은 아파트와 다르게 인력으로 그리고 땀으로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어, 영상에서 보여지듯 상황은 예, 예, 이로 합니다. 일하는 환경에 따라 노동의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 저는 정직하게 땀 흘리는 만큼 즐기며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든 조건에서도 즐기면서 뭐,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먼저 일하셨던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은 모두 해오셨던 일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에 아마도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옛날에는 <웃음> 이보다 더했을거예요3월의 <있을> 예. <웃음> 아, 배딩은 수평대 뭐 없이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이 아닌 욕실 대부분은 이렇게 배딩을 하고 있고 욕실 배딩의 조건은 단자 없이 잘 시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만 잘 빠지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1차로 대략 고르게 사모레를 펴주고 톱날 고대 손잡이 또는 기고대 손잡이가 문턱보다 아래 있으면 슬리퍼가 걸리지 않는 위치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벽탈 맨 아래 첫 장의 길이를 수평으로 보고 톱날 고대로 기준점을 잡고 욕실 타일 그 사면을 체크하고 육가 부분에서 물 기울기만큼 내려주면 물매 설정이 끝이 납니다. 어, 저는 이 방법이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배운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나라시 작업이 끝이 나면 물조리개로 바닥까지 충분하게 적실 만큼 물을 뿌려주고 기고대로 육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반듯하게 사모해를 깎아서 문으로 돌아 나오면 됩니다. 깎다가 남은 사모에는 기통이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다져주거나 아니면 양변기 쪽으로 밀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은 어, 아닌 그 다음은 노린물이 아닌 백시멘트 가루를 눈처럼 소복하게 골고루 뿌려서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물조리개로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하고 수분이 살짝 남아 촉촉할 때 타일을 한장씩 한장씩 넣고 깔아가면서 시공을 합니다 어, 벽을 세울 때 온장으로 깔리게끔 시공 셋업을 해야 하고 어, 뭐 백시멘트로 타일을 시공하면 타일이 접착이 안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방법이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망치로 두들겨서 사모에 박아버리는 고전 방법, 옛날부터 이제 시공했던 그런 방법인데 제가 처음에 이게, 이게 붙어? 라고 생각해서 원래 이제 한 장을 뜯어봤어요. 예. 근데 <웃음> 타일의 사모레가 예, 뽑혀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때가 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부터는 예, 제가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면 바닥을 밟으면서 시공을 할수 있어 편합니다 타일을 때려 박았기 때문에 경보행으로 밟아도 더 이상 눌리지가 않아 좋고 시공이 끝나면 바로 매질을 넣고 마감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벽 타일은 300에 600각이고 바닥 타일은 230각이면서 이곳은 어, 라인 매칭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한 바는 시그마 37cm로 사용을 해서 대부분 안에서 해결을 하고 직각자가 없어도 타일로 직각을 보고 상황에 맞게 재단을 하고 그라인더는 한꺼번에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한꺼번에 잘라요 어... 같이 일하고 계시는 작은아버지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고 어... 그동안 해왔던 노고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없이 많이 밀어드리고 있어요 35년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장인 아버지 친구분도 4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음, 조공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셋이서 예, 친구분이세요, 다들. <웃음> 그 조공 아저씨는 몇년 전에 사다리에서 하우스 짓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발목에 핀이 박혀있습니다 <웃음> 그런데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든 요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이 힘들지만 더 움직일 수 밖에 없고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예 아, 아무튼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 또는 인생 목표를 위해 일하시는 선배님과 후배님들 제가 일해서 너무 존경합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만큼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하고 모두 안전하게 일하시고 예,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